초조해진 푸틴의 선택은 휴전일까요 마냥 질질 끌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일까요 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 인류는 또한 번의 핵무기가 폭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요 중국이 공격에 처한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지원과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금융지원 을 요청한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무기 및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푸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물품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대국 미사일을 포함한 다섯 가지 군사무기 드론 모인기 통신장비 장갑차 물류 운반 차량 심지어 야전식량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가 중국에게 지원 요청한 목록들이 왜 충격으로 받아들여 지는가 하는 그 이유는 세계 제2위의 초강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실상은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물류차량과 야전식량을 원조해 달라는 요청 역시 러시아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점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정도로 허술한 준비 상태로 전쟁을 벌였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길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의 손을 내밀 만큼이나 러시아 군의 전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계의 싱크탱크인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국 기업 연구소 에릭세이어스는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 요청한 무기 목록은 충격적이라면서 러시아의 절박함 despe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푸틴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는 중국의 이같은 러시아 군사지원에 관한 정보를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외교전문으로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 한가지는 중국이 이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 내용까지 이 외교전문은 포함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 물자 및 경제제재 회피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서방에 대한 적극적인 도발일 뿐만 아니라 첫째 1950년대 중국소련이 동맹이던 냉전시대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신냉전시대의 첫 대리 충돌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지정학의 판도가 중국 러시아 를 한편으로 하고 반대편에 미국 과 유럽 등 서방진영이 군사적으로 들입하는 신냉전 구도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계속되어 오던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세계에게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구소련의 영토였던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나토 국가들 역시 군비 확장을 적극 서두르면서 러시아 와 중국을 적으로 가상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각 나라들은 최근 실제로 군비를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그 정도로 미국과 서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단추를 가진 독재자가 만약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은 너나 할것 없이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푸틴의 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의학적인 팩트 증언들과 함께 정신 이상설이 불거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조짐들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첫째 본인 입으로 이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사용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푸틴은 특히 이달 초 핵잠수함과 이동식 미사일 부대를 군사훈련 에 투입했고 미정보당국에 따르면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토니오 그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러시아 핵무기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 상황은 뼛속까지 오싹한 일이다. 핵 충돌이 한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영역에 있다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3제4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어제 러시아는 사실상 나토에 직접 포격을 가하는 군사적 행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국경선에서 불과 25km 거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에 있는 훈련장과 군사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는데 이것은 서방에 보내는 러시아의 경고이자 도발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나토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나토를 공격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경고차 공격을 한 셈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심정은 복잡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러시아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에도 또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선이 확대될 조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기가 떨어진 푸틴이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남아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남은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화학무기, 핵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 최후에는 화학무기와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러 군사 무기 지원은 아이러닉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의 핵공격 내지 화학무기 공격을 당분간 저지하거나 늦추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미국이 처한 서방세계가 처한 또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초조해진 푸틴의 선택은 휴전일까요 마냥 질질 끌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일까요 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 인류는 또한 번의 핵무기가 폭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요 핵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딱 한가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시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모두가 지기 때문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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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 최후에는 화학무기와 핵무기 공격을 감행 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러 군사무기 지원은 아이러닉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의 핵공격 내지 화학무기 공격을 당분간 저지하거나 늦추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 다는 점이 미국이 처한 서방세계 가 처한 또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초조해진 푸틴의 선택은 휴전일까요